오희 와.. 녹이야? 와.. 야찢버도 이렇게 취소해라! 그냥 인름이나 바꾸고 싶다 아빠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대박 사건 아빠 얼굴 기억나? 못생겼어 <웃음> 왜 찾는 거야? <웃음> 꼭뭘 해야 돼요? 그냥 찾고 싶으니까 찾고 그런 거지 야, 엄마한테 아빠 물어보면 안 되냐? 엄마가 나중에 더 큰일 날려줄게 아니 차 왔는데 본 척하고 피하면 어떡해?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이입니다 야 똑바로 좀 해봐!